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프라임 브로커 하단 아이비 링크를 사용을 하신 후 1000달러 입금을 하시면 평생 회원권 50%를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콧입니다 이번 주스케핑 수익이 어떻게 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 이번 주가 아니구나 저번 주죠 네 저번 주스케핑 수익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늦게 와이오밍주에서 어, 스케일을 탄후 돌아오는 바람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거래를 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럽이 보였을 때 스키 타러 가기 전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의 스키핑 정도는 이제 맞췄지만은 크게 집중 해서 거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익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파란불이 가득한 저번 주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주 아직 거래 시작하지 않은 상태고요 코스톰에 와서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이제 2월 6일까지가 이제 저번 주 거래였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이번 주 수익 같은 경우는 1,800, 1,860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보면은 하나, 어, 마이너스 1불 74전 이거 하나 빼고는 다 그래도 파란불이었죠? 이제 주로 거래를 한 것은 이제 파운드엔, 달러엔, 파운드엔, 호주달러, 뭐 달러엔, 그렇죠? 파운드니이 상당히 많았네요 그래서 골드나 US30 같은 경우는 이번주, 아 저번주는 이제 건드리지 않았고 주로 파운드엔을 거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17달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보시면은 쭉 내려오면은 네, 최고로 많이 이제 뽑아먹은 게약 10핍 정도의 스케이핑 해가지고 2 7 3달러 파운드엔에서 나왔고요. 아쉽게 마이너스로 뜬 것은 이제 파운드엔 1랏을 들어가서 마이너스 1불 74전, 뭐 마이너스도 아니죠, 거는 그래서 저번 주 수익 같은 경우는 1,865불 23전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주로 이제 파운드엔을 거래를 했는데 어떠한 셋업이 보여가지고 제가 들어갔는지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죠. 설명해드릴 차트는 호주 달러셀 어, 이라스로 진입을 해서 약1 2핍 정도의 수익 해가지고 2 3 6달러 수익을 만든 거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때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가 이 정도 부분에 있었거든요. 가격이 이제 0엔트리 가격이 0.71022 그 다음에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챙긴 곳은 0.70904 그 다음에 스루스는 당연히 이보다 짧았고요. 지금 4시간 차트라 우선 15분 차트로 한번 내려가서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제가 거래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거래를 한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 이런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박스를 조금 줄여서 자, 1대 5.5 리스크 리워드 비율인데 스케핑에서 제가 하는 것은 보통 이제 1대 1 비율에서 뭐 많으면 1대 2 비율 정도가 나옵니다 어, 리스크 리워드가 상당히 적지 않냐 하시는데 리스크 리워드가 확실히 적으면 적을수록 본인의 거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핑을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 거래가 어 짧게라도 최대한 내 거래가 정확성 있을 만한 곳 아니면은 확실히 내가 생각한대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높은 성공률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진입을 했는데 4시간 차트에서 이제 좀 보면은 우선 알수 있는 것은 호주 달러가 0.70이라는 서포트 부분을 터치한 후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 즉 하방 출세선이죠. 하방 출세선 터치를 하는 구간, 그리고 좌측을 보았을 때 스트럭처가 나오는 구간, 그리고 피부나치를 이용을 했을 때 61.8까지 기가 막히게 이제 나오는 겹치는 네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반응을 볼 수가 있다 해서 15분 차트 15분 차트를 보면은 트렌드 라인이 뚫린 것을 볼수 있지만은 이거 왜 중요한지 혹은 왜 중요하지 않은지 제가 멤버 강의실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거래를 해 가지고 10pb라는 약 12pb라는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켓이 움직이는 방식은 일본 차트나 일주일 차트나 움직이는 방식이 항상 같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을 하던 스캘핑을 하던 거래하는 방식은 분석하는 방식이나 거래하는 방식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트레이딩 스타일을 어, 찾으신 후에 저랑 이제 다른 멤버분들이 분석하는 방식, 거래하는 방식 똑같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장도 벌써 열렸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만드시고 다음 영상 혹은 저희 멤버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